QF 수단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클리닝은 가능합니다. 인젝터 동화셔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화셔를 보게 되면은 요, 요 부분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동화셔를 이제 늦게 교환을 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으로 해서 압축 압력 그 폭발 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젝터 노즐 캡까지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공간이 많이 떠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이렇게 떠있는 걸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죠. 동아선은 이제 압축이 새는 것도 있지만, 동아셔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마모가 되면서 인젝터 노즐 캡까지 이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가 되면 동아셔 자체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터보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호스입니다. 에어플러 센서에서 터보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 호스인데 이 호스가 오래 그 나이가 먹다 보니이 고무 부분이 수축 경화되면서 이 블루바이 호스에서 그 들어오는 오일들이 이렇게 이제 셉니다. 이 호스에서 오일이 새게 되면은 터보 쪽으로 이렇게 오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예, 호스에서 새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부품까지 이제 손상을 또 입을 수가 있고요. 터보 자체에서 또 오일이 새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스가 만약에 이 오일이 조금 지금처럼 이제 비친다그러면은 호스는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썸머스텟입니다. 썸머스텟 조립 시에는 밸브가 있죠? 지글밸브라 되는데 지글밸브가 위로, 이렇게 밑으로가 아닌 위쪽 방향으로 해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